결국 등장하고 말았다 수염의 동기부여 시즌만 되면 나타나몇빈개덩이리가 타노시 저 쾌락주의자 녀석이 야브리스턴을 모두 모으게 되면 순원들의 절반이 2018 익스플로어 제조선 배대를 가지 않게 될 거야 꼭! 막아다 알바 욕다 <웃음> 오! 오! 오! I can't speak English! I can't speak English! No, hang. Go. Go, 고이 부모님의 반대 어머니 고이 벌써 마지막 야브리스톤 잠수를 내놔라 이제 모든 순원들은 연락을 받지 않게 되지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제주 새벽오로면 통통 비게 될 것이다 모유 연패는 군복이 최고라고 들었지만 입니다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나 제주도 가야겠다.